안녕하십니까 4월 28일자 해외선물 미국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부진한 1분기 gdp 성장률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에 주목하며 상승했는데요 특히 메타 플랫폼이 14%대로 급등하며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메타의 광고 수익과 활성 고객수 증가 소식에 입어 이와 관련된 대형 기술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확대시켰네요 또한 퍼스트 리퍼블릭이 8대 반등을 보이며 지역은행 리스크 우려가 완화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원유는 GDP 성장률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에도 주식시장의 강세에 소폭 상승했네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 2%보다 하위한 1.1% 증가에 그쳤는데요 경기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의 호재에 반응하며 그동안의 단기 하락 추세를 되돌리는 장이었습니다 다만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줄어들며 노동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주었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낯삭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 t 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36%, 매도 64%로 매도가 우인 위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수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3,0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3,4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항선인 13,4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3,5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월 28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1시 30분에 3월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0.3%이며 예측치는 이전치와 동일한 0.3%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 시작 전 엑스모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주당순위 2.6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